대박 <웃음> 그래 줘요 <좋아. 웃음> 야 무지게 <웃음> 먹어야지 찜닭 들어갑니다 <웃음> 마태 와봐 빨리 와봐 아씨 <웃음> 빨리 요 <와.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카메라 보면 인사 해야죠 그렇지그렇지 여러분 인사 안 하세요? <웃음> 하셨어 <웃음> 인사 봤으면 저한테 해주셔야죠 하셨어 좀... 그래요? 어 제가 몰라봤습니다 저녁이나 먹자 저녁이요? 네. 두찜 먹습니까? 저 원래 저녁하면 두찜이거든요 그래 저녁 두찜 먹자고요 근데 웬일로 두찜 드세요? 당신 제가 두찜 먹을 때마다 맨날 먹냐 그러잖아요 저희가 너무 두찜에 열렬한 성원을 보낸 나머지 광고주님께서 두찜 광고? 광고를 주셨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알고 있어요 광고주님께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또 광고를 주신 거예요 좋네요 그럼 시켜먹으면 되겠네요 예 시켜먹읍시다 그러면은 신메뉴니까요. 솔직히 광고 여러분들 광고 못 믿으시죠? 저라도 못 믿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 이렇게 합시다. 광고에 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들한테 광고라고 얘기를안 하고 일단 먹여보고 반응을 봅시다. 상당히 설득력 있죠. 어차피 맨날 먹는 두 집이기 때문에 네. 애들이 티가 안 나요. 그렇죠. 이게 <웃음> 예, 설득력 네, 있네요. 두건다 뿌듯 똑같아 보이거든요. 시켜 시키세요네 지금 시키면 언제 저녁 먹습니까? 그래 그런데 오늘 잘, 오늘 촬영도 안잖아요 그러면 내일 시켜야죠. 내일 네, 업무 시키자. 네그럼 오늘은 뭐 먹을래요? 두 집. <웃음> 얘들아 밥 먹으러 가. 예. 오늘 어, 뭐냐면 두찜에서 신메뉴가 나왔어요 신메뉴가? 제가 와,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쵸, 제가 원래 어. 얼리어답터로서 음식도 얼리어답터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짜잔! 뭐야 아 이거? 트러플 크림찜 따 또찜 맞아 뭐였라고요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아 제가요 맞아? 살을 뺐는데요 살뺄때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럼 두찜 시켜 먹었어요 근데 이거 진심임 장만 먹으면 살안찜 아 그렇구나 아, 튀기잖아 그니까 튀기기 때문에 우리 마트가 사랑하는 두찜 아니 맨날 저녁 음. 타임 지나고 오잖아요. 그럼 음. 회의실에 맨날 찜닭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오, <웃음> 아니야? 오. 자. 아니 지금 나이 많아서 해줘. 아 맞다. 된거야아 너가 영장까지? 아니 기분은 좋은데 좀 오묘하네. 음. 아피잖아요 아, 제대로 보세요어제깐 튀었어요? 자 찜찜할 땐닭고 먹자. 자닭고 드세요. 네 잠시만요. 네. 아니 거의 싸우고 계네요 지금. <웃음> 당연히좀뭐해주 <웃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전 이런 거 항상 먹을 때 양파랑 무조건 먹거든요. 어. 진짜 식감에 완전 달라져.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응. 야, 미쳤는데? 와. 야, 개맛이는데? 그니까, 야, 맛있는데? 야러니까은데그러그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맛이는데 진짜. 이게 뭐라고 할지? 크림 트러플 크림? 트러플 크림. 응. 완전 꼬덕꼬덕해 아니 오른쪽 떡도충 뭔데? 달이 트러플 떡 뭐야. 야, 맛있는 음식까지 더러워 보이잖아. 음. 이렇게 음. 아, 근데 이거 가 해야 되는데 원래. 대박. <웃음> <웃음> 도시춤 잘하네요, 또. 그러니까. <웃음> 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데 이쯤 되면, 두쯤에서 뭐, 광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웃음> 맞아요. 예. <웃음> 대학 네. 네. <의학> 두세요. <웃음> 어, 지금 <먹지> 봐봐요. <웃음> 지금 먹으면서 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세요. 이만큼 진심이다.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 네. 광고 받아온 거예요 제가 네? 뭐, 어쩐지 광고를 받아왔습니다. 아, 진짜로? 네, 제가 두 팀님들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제발 애들 밥만 먹기 주세요. 우리 애들 고무고 네. 촬영합니다. 해가지고 먹는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면점에 아, 세팅돼 있는 거 오고 심장도 잘찰거 그러니까 조명도 조명도 조명구. 어, 뭔가 예. 있다 이거. 아 잠깐만, 광고라고요? 네. 아, 그럼 좀깨끗이털 거예요. 괜찮아요? 네. 아 다시 할게, 요 다시. 할게. <웃음> 뭘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이렇게 세요 훌륭해, 훌륭해. 어, 너무 맛있다. 음. <웃음> 야찜닭에도 당면을 먹어 야, 무지게 먹어야지 찜닭 들어갑니다 <목소람> <웃음> 어, 아, 아. 너무 맛있네요 신메뉴 무슨 맛일까? 드라플 맛이지 그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자 주주 자. 아, 어떡해, <웃음> 자, 무슨 여유가 없어요 지금. 잠깐만, 아, 아, 할때 없으면 마티 한다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할래요. 지금으로. 핀폰마스터아니 아, 아 잠깐만요. <웃음>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 머리에 무었잖요 아, 아까워, 먹 먹어. 이거조차 아까워요. 끝났어? 그런데, 아쉽네요. 아니 돼지들 특이거든요? 밥도 생각나요 탄수화물 먹어야죠 여기밥 비벼 먹으면 기가 아, 막혀 진짜 진짜로 원래 두찜에는 밥 비벼 먹는 거잖아 네 그래, 여러분 어?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어? 어, 와우. 와우 이렇게 밥을 넣어갖고 비비면 약간 리조또, 약간 리조또 느낌이 좀 나겠네요 어. 이거안 넣어도 돼요? 네? 이거는 밥만 넣어도 어, 진짜? 리조또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안무지게먹어요 어. <웃음> 리조또, <웃음> 리조또 <웃음>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또못 또 맞춰봄어 <웃음> 왜왜날 미쳐? 또상 넘어 산이래요? 아, 네, 안해도 돼요 어. 안해도 돼요 아니요? 근데 또 광고인데 또 안할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어 달라고 <웃음> <웃음> 어, <갔어요. 웃음> 이게 자본주의가 나으려고 했는데 <웃음> 아 근데 당면이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때요? 맛있어요. 살짝 매콤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밥 넣어도 하나도 안 느끼해요. 밥이 들어가니까 음. 고소해져요. 그죠? 음. 음. 음. 비로소 이제 음. 밥을 넣어서 비벼 먹음으로 인해서 약간 뭔가 완성됐다. 근데 조금 더 매콤한 맛 먹고 싶어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 신제품이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신메뉴가 음. 아 진짜 어? 저희가 옛날에 라면 입었잖아요 매운 거어 그때 불마왕 라면 입었잖아요 거기랑 어. 콜라보 해가지고 어. 매운 맛. 그래서 신제품이 뭐냐면 어. 불마왕 불닭 아.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안 매워요 주주요 먹어봤어요? 네. 뭐난 그때 불마왕이 안 매웠어요 와, 와우. 와우. 아, 확실히 때깔부터 약 약간 좀 어, 그 불마왕 불닭의 느낌이 어. 확실하네 요딱비얼부도 아. 차이가 나 과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네? 매울까? 제가 보면서 아, 그 냄새 네. 맡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 제 기준 먼저 먹어보기, 먼저 먹어보기 네,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안 돼요? 진짜 당면이 맵거든, 맵거든. 오, 오. 안 맵네 진짜로? 먹어봐요 그다음 누가 먹어볼래? 자, 그러면 제가 먹어보도록 하죠 좋아요 불멍! 불닭! 야무지 <웃음> 게 <있게 웃음> 먹어야지 <웃음> 고기를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웃음> 아 <웃음> 음. 아, 이게 닭은 안면 당면이 진짜 맵네 아 진짜요? 약간 어, 어. 그러니까 머리 간지럽게 하는 말 있잖아 아 근데 이러면 스트스을 풀리는 거 알죠? 어, 예. 주즈 어디 갔죠 근데? 어디 갔어? 야 잡아와 쟤왜 저래? <웃음> 김혜죠 <김에> 형 <웃음> <줘요. 웃음> 하나 먹을래? <웃음> 하나 먹을래? 아안 나왔어 하 나왔어? 야, 야, 진짜 야, 야 진짜 매워 왜 눈물까지 흘려고 마아 진짜 매워 아 그렇게 매워? 자 아, 주즈님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 다 드셔보세요 근안 매워요 여기 아직 식물 아니죠? 음.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웃음> 오케이 먹어 주세요어려오래요 <웃음> 아, 네, <나. 웃음> <어디에 달려버려요? 웃음> 진짜. 진짜! 이제 악마 같은 사람. 절 잤어요 절잤어오야로 차면 어떻게? 오바할거 아니에요, 솔직히. 정훈아, 이럴 어. 때 이거 먹으면 돼요. 어. 혓바다가 좀어려하긴 한데 딱 맛있게 매워서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 잠깐만 어, 딱 보담 매워. <웃음> 그래, 저반에이 찐텐이야. 한번살해혓바닥좀어려해 저기 밖에 냉장고로 뛰어가는 늑대, 아이스크림 먹는 거같아야 엄청 가지고. 아 이게. 벤츠 음 먹을 땐안나거든 어. 먹고 나서 정확히 한3 0초 후에 털을 맞아. 때려 그냥! 어. 매운 게 때려! 야, 다들 섞어 먹으면 별로 안 매워요 따뜻한 찜 나오긴 함그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어, 저처럼 트러플 크림 찜닭을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야무지게먹어 음. <웃음> 너무 매워 <웃음> <웃음> 유진처럼 매운 거잘 먹는 사람들한테 어떨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딱 불마왕 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드람이야 달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매운 음. 거에서 음. 단 거를 느낀다는 음. 게 어, 달고 매워요 음. 어. 근데 대신 단점이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한 번에 이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 매, 매운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렇볶음면은 매운 거안 느껴져서 그냥 막 이만큼 집어서 맞아, 먹잖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이거는 한 이게 두개 정도 집어서 먹어야 돼. 와 진짜. 진짜. 매운 거를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음. 극락의 맛. 음. 응, 최고의 맛 자, 그러면 강추. 네, 강추합니다. 정원이, 정원이 갑시다. 두 아, 집으로 이행시. 두 집으로 이행시. 나한번잘 겁니다. 네 준비하세요. 아, 저또 이행시에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않는다. 클났다. 두 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네. 와두드 찜닭은 두찜이듯이 <웃음> 자, 퇴하겠습니다감사합다들어세요 아, <웃음> 안녕 두, 두. 매운데 <웃음> 갑자기? 잠 <웃음> 유진이 두 두찜 찜 찌꿍 귀엽지 아, 아, 아 매워 <웃음> 두. 매 두근두근 두 마리 찜닭 찜 찜찜하면 닦고 먹자 어? <목소리도> 오아 <웃음> 이거 선반인데두 두찜은 오늘 배달어플로 찜. 팀에서 드시는거 어떨까요? 오와아 여름 아, 못하지 아니 준비해야 해 네. 어떠셨나요? 맛있죠? <목소리도> 아 너무 맛있어 네, 아, 제가 매워서 불망 불닭 찜닭은 잘은 못 먹었지만 크림 덕후로서 이 트러플 크림 너무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응. 아, 이거 아, 하나 야. 먹으면 찜닭 먹고 그리고 리조또까지 완벽. 아 저도 신메뉴라서 되게 기대하고 먹어봤는데 아 역시나 굽찜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소하고 음. 맛있었고요. 제가 매운 거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불망 불닭이 제 최애 메뉴가 될것 같아요. 오 기기울여 들어야지. 아 왜? 매... 아저 이렇게 판깔아좀못 한다고요.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그러죠아저 트러플 크림 진닭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음. 끝에 매콤함이 남아 있어서 그냥 맞아. 크림 찐닭 먹을 때보다 맞아. 이게 느끼함이 확실히 없어 갖고 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다는 게 너무 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네, 근데 여기에 또 김도 주시거든요. 음. 김에다가 딱 스까 먹으면 기가 막히죠. 그렇죠. 또 김은 못 참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네.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신명나게 먹어보자. 쩍쩍차참. 네 결론입니다.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추워야죠. 네. 그냥 추우면 안 되죠. 내기 내기 내기. 내기를 해야겠죠. 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 명 한, 한한한 명. 한 한, 개 한, 개. 한 명. 가위바위보 한진한 사람. 명. 안 내는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 야! 보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하자 마지막으로 크루즈 멘트 하겠습니다 침눈나게 먹어보자 냠냠 쩝쩝 찹찹 침눈나게 먹어보자 냠냠 쩝쩝찹찹 아마태님 이런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세요파이팅파이팅 화이팅 혹시 침탉은 좋지? 치